랩팬이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이제 다시 회사 돌아가가지고 줌 미팅 하려고 이렇게 하늘이 다 보여요. 그수 너무 예쁘다. 내가 산부인과 간다고 하니까 임신이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더라고. 너 혹시 설마? 여러분 세수하고 나와서 아침 같이 준비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임프롬 비트 퓨리파잉 마스크 사용을 해 줄게요 기존의 아임프롬 마스크는 스크럽 있는 것도 진짜 잘 쓰고 제일 유명한 거는 허니잖아요 꿀 가득 들어가 있는 거 환절기나 겨울철에 피부 건조할 때는 그 허니 마스크 진짜 잘 썼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으로는 이겁니다 비트 퓨리파이 비트는 주스나 먹는 거는 해봤지만 이렇게 얼굴에 사용을 해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낯설 수도 있는데 얘가 자연건조 효소 공법으로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이런 자연 성분들을 어떻게 추출을 하냐에 따라서 도이 유효성분이 전달하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성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추출을 하는지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데 얘는 자연 건조시킨 효소공법이라서 어, 기존의 유효성분이 10배 이상 이제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레드비트 효소가루 자체가 1.5%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거든요. 어, 이 레드피트가 왜 좋냐면 수분 공급에도 좋고 영양에도 좋고 피부톤에도 좋거든요. 모공이나 노폐물, 각질 제거하는 데 사용이 좋아가지고저 요즘에 꾸준히 진짜 써주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최근에 뭔가 모공 케어나 그리고 노폐물 각질 제거가 잘 되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어, 테스트도 해보고 우리 영상으로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하나 이 아이가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뇌피셜 <웃음> <내> <웃음> 얘기를 해보는데요 기존에 아이프롬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것도 잘 맞을 거예요 오돌두돌하게 올라와 있는 이 효소가루가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거든요 원래 아임프롬 자체는 뭔가 워시오프팩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처음으로 이런 클레이팩을 냈고 워시오프랑 클레이팩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를 클레이팩 자체는 노폐물이나 찌꺼기 그리고 얼굴에 남아있는 것들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제거를 시켜주는 애다 보니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클레이팩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이제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당김이나 건조함도 없어가지고 저는 아침에 스페셜 케어 해주요 줄때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위에다가 같이 사용하는 패드는 아임프롬의 비트 리프레쉬 패드입니다. 얇고 촉촉해가지고 얼굴에 붙이기 딱 좋더라고요. 요렇게 아침에 뭔가 칙칙하고 노폐물 찌꺼기 있었던 피부가 고민이셨던 분들한테는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해주면 아침에 뭔가 탱글탱글한 이런 촉촉한 피부도 만날 수가 있고 저도 최근에 마스크 쓰고 계속 며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피부가 확 뒤집어졌는데 그럴 때한 번씩 이렇게 클레이 마스크 해주면 노폐물도 벗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얼굴 피부톤도 케어할 수 있어서 이 조합이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새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또 특별 구성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비트 마스크 기획 세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올령에 가서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을 오늘도 일정이 엄청 빡빡해가지고 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출근 중이라 머리 엉망이네. 넘버즈 미팅하러 왔어요. 아침에 넘버즈 미딩하고 커피 들고 걸어왔어. 안 들어. 제가 일하고 있는 첫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사무실 입구 들어오면 여기가 짜잔! 어. 테라스예요. 근데 이걸 원래 지금 꾸미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못 꾸며가지고 저거 이제 쿠팡인가? 에서 3만 얼마 주고 구매한. <웃음> 이렇게 하늘이 다 보여요. 어 구름 너무 예쁘다. 여기서 앉아서 커피도 가끔 마시고 졸리면 나와서 자거든요. 요즘에 1일 일체어 애용 중입니다. 지금 과자들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매점 매대를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려고요. 어,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촬영도 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거 많이 넣어 놓고 여기서 일할 때마다 필요한 제품들 꺼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뷰가 엄청 예뻐가지고 좀 일할 만하고 답답하지 않아. 그리고 <웃음> 원가 노출 천장이 아니었는데 노출 천장으로 깠거든요. 근데 원래 파이프처럼 조금밖에 높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노출 천장 까고 나서 천고가 높아져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없긴 하고 저 아치는 제 아치 약 집착하거든요. 아치를 꼭 넣어달라 그래서 아치를 넣었어요. 원래 이 소파 자리가 안 나왔는데 약간 억어지로 우겨가지고 소파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옆에 스툴 하나를 못 시켜서 스툴은. 하나 더 와야 되고 요거는 드롭드롭 드롭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오늘의 집에서 시켰어요. 양면으로. 노트북은 휴대로 들고 다니고 하나 더 새로운 M1을 주문했는데 이거는 6월에 온다고 하고 오늘 모니터 요거는 오늘 오후 2시에 배송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내 모니터가 생길 것 같아요. 밥 먹고 바로 여기 레페리토 미팅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저 하루종일 미팅만 하다 끝날 것 같아 그 다음에 저희가 두다운 지원 제품인 그다음으로는 같은 라인의 크림인데요 아직까지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섞어 쓰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조금 걱정되긴 했었거든요 레음네 페리 미팅 끝나고 딕셔니스트라는 브랜드 제가 예전에 처음 런칭할 때쯤 광고를 했었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딕셔니스트 브랜드 듣고 이제 다시 회사 돌아가 가지고 내기랑 카카오 라이브가 예정이어 가지고 이제 줌 미팅 하려고요. 탈퇴합니다. 음. 네. 신혼여행 예약을 하려고요. 가는 날 12월. 오늘로 9일부터 19일까지. 1 9일까지. 아니? 네. 금요일부터 19일까지. 네. 저희 좀 오래 쉬다 올라고요. 성인 두명 자서 비즈니스 <웃음> <몰라>. 오~ 저는 <웃음> 점심 먹고 일 조금 하다가 오늘 저녁 라이브 있는데, 그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상부인가 가요? 차병은 맞죠? 네 타병원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검사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웃음> 내가 산부인과 간다고 하니까 임신이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더라고 너 혹시? 설마? 이러는데 임신은 아니고 음 아이 계획은 물론 있어가지고 미리 검사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제 상태도 좀 보려고요 같이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예전에 다낭성 그 난소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그런 거 검사 결과를 받기도 했었고 불안불안해가지고 미리미리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떨린다. 뭔가 검사를 받는다는 게 이게 <놀람> 나도 <놀람> 피 뽑혔어? 응또뭐 했어요? 정밀 검사 뭐야 네. 아. 정의 검사 어떻게 했어요? 비밀이에요 <웃음> 비밀이에요? 비밀 <웃음>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니요 저는 검사 결과가 최소 일주일이 걸린대요 아 그래? 아침에 눈 떴어요 <웃음> 방송하고 너무 집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조금 됐어 오늘 맛있는 아침 해주려고요 달걀도 없어요 오. 이거는 아이스 옆구마인데 제가 마켓컬리랑 네이버에서 자주 시켜먹는 거거든요 이게 냉동상태로 오는데 아웃백 고구마 같은 거 이걸로 만들면 좋아가지고 조금? 네. 네, 좋아요. 3분 남았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우와. 비절 짱이죠? 우와,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음, 먹을래? 나커피야 커피? 아, 커피 있구나. 응, 아침에 내가 했어요. 이거는 남자친구 회사에 점심으로 싸주려고. <웃음> 열심히 굽는 중. 나는 매실을 먹어야지. 음, 맛있어? 응. 음. 건강식이다 건강식. 아니야 사악한 맛이야.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약간 사악한 것들. 응. 응, 응, 응, 응, 응. 맛있어? 음, 음. 오케이. <웃음> 자, 그 궁금해요. 자기 이거 엄청 많이 들어봤을 텐데 몇개 틀렸어요? 저 많이 틀렸어요. 저는 이과잖아요. 음. 이과여가지고 막 그렇게 한두 개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일곱 여덟 개 틀렸겠네. 그렇구나.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물어보고 나서도 어, 잠시 멀어질 뻔했어. <웃음> 음. 자기 만나면서 내가 내 머리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딱 그때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 리치 안겨준날? 어. 내가 리치랑 썸탄날 응. 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음. 자기랑 산책하면서도 음. 옆에 이제 차 있으면 음. 차에 들어. 어. 게어 진짜? <웃음> 진짜 그랬어? 음. 난 리치밖에.. 안 봐가지고? <웃음> 그랬어? <웃음> 뭐야, 노란 머리 됐네? 응. 오, 가자! 응. 이거 사가자. 응. <웃음> 마늘 누룽지랑? 너무 맛있겠어. 남자친구가 저 프로포즈 할때 이제 도와줬던 친구들이랑 하루 숙박할 수 있게 리조트를 잡아준다고 해서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가까운 안한 티로 <웃음> 친한 친구들이랑 하루 가서 흑흑 썩걸려고요우구 이뻐구 이뻐구 이뻐 맞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왔었던 걸로 기억해 <웃음> 우와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님 <웃음> 짠 뭐, 뭐야?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여긴 나가면 뭐가 있어? 아 여깄네 뭐야! 방이 완전 따로있어 내가 살쪼고 싶어서 찐게아니라 우와! 진짜 솔미남친친구님 센스 짱! 야, 그치! 완전 맛있겠지? 응. 먹어봐. 하나 먹어도 돼? 그럼. 끝에 있는 거 하나 먹을게 음! 맛있지? 음! 저희 오는 길에 사왔던 닭강정! 근처에 배달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응. 유찌랑 마롱이랑 리안이는 늦어. 숙다리까지. <웃음> <웃음> 고생했어. 안녕. 와 마롱이. 다 집에 왔어요. 친구들 다 왔어.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일단은. 짜잔. <웃음> <웃음> <웃음> 완전 좋아? 오늘 좋아. 이거 받았어. 앞으로 이거 받을 <웃음> 내거 아니라는 거 어쨌든 달 봤어. 나도 나 쓰고 진짜 좋다. 괜찮지? 아, 나도 진짜. 요즘에 그것만 써. 오, 굿. 응. 나 진짜 수영복 챙겼는데왜 챙겨 온 거야? 근데 지금 <웃음> 날씨 괜찮은데 왜안 된대? 그럼 수영할 아. 수 있는 날씨. 그 제가 수영복 가져다하니까 그러니까 합성해 주겠다고. 수영복 <웃음> 입고 들어가래요. <웃음> <제가 가자. 웃음> 골프 라운딩 몇 시? 골프 못 치는데. <웃음> 아직 지금 립스틱 색깔이 분해 나는 사모님이야. <웃음> 돈좀 벌어본 느낌이야. 몇번 치긴 했는데. <웃음> 귀여워. 왜? <웃음> 핸드폰 케이스가 좀 크네. 엠지 어. 세대 전화 받는 법좀 해줘. <웃음> 어. <웃음> 너무 예 이거 너무 예쁜데? 고민되는. 나 이거 했어. 나도. 어나 그럼 얘. 얘랑... 딱지기로 한다고? 음. 뭐야 저.. 아니, 아니 저기 선생님 더듬이가 생겼는데요? 너무 이쁘지 않아? 저희 룸서비스 시켰어요 메뉴 있는 거다 시켰어 오, 진짜? 응잘 터지겠다 아 맛있는 냄새 나 근데 <웃음> 여러 가지 좀... 음식 진짜 너무 웃겨 <웃음> 아니. <웃음> 나도 찍었어 <웃음> 이건 제 카메라 여 카메라 투석이야 진짜 <웃음> 지금 전 카메라를 먹어요 <웃음> 이거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아 진짜 못 받은 사 수정아 수정이가 못 받았어? 응 괜찮아요? 음. 응. 그게 지금 밤에 거면... 야식 여기 숲속에 모닝 스트레칭 있는데 나 할래 음. 뭐? <S> 왜? <S> 응? 나 근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리 보니까 그냥 <웃음> 너가르주는 사람은 그냥 거기 들어가던 더라구요 <웃음> <웃음> 저는 부산 출장에 있어가지고 난드 응. 친구가 서울역까지 데려야 되지 니다 뭐였죠? <웃음> 저기 베개 자국이 있어요 베개 자국 원래좀한 시간 정도 안없어지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웃음> 나이 먹어가지고? <웃음> 부산 출장 가기 딱 좋은 날씨야. 습니다 여행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 보통 샴푸를 제조할 때 쿨링이나 세척 수구 포인트로 어필을 브랜드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리,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건 있지만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소구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요 저 궁금한 게 지금까지 판매했던 건 어쨌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많은데 바디미스트 같은 경우는 향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이게 마케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이 또소구해야 하는 이게 어떤 향이다라고 키워드로 또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한 방안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너무 제리적인네 맞아요. 네. 저도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나의 피부 트러블이나 민감한 내 피부를 조금 진정시키고 제거시킬 수 있는 비누로 먼저 소구를 잡고 그 다음에 어, 구매하는 데 있어서 유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신사위원 끝나고 맛집 단방 네, 오늘은 상면 오늘은... 맛집 메두포 갈리 너무 맛있다 부산 핫한 서면까지 가가지고 왜니 근데 핫한 데가 다 브레이크 파임이 있어가지고 그 갈릭스 거라고 생각하지 전자친구는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거? 이런 파스타 만들어주는 거 좋아해요 그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동해요 어, 양식을 이렇게 차라락 만들어주시는 거 진짜 음. 감동해 봤어 요리를 잘하세요 본인도 유튜브 음. 보면서 만들어요 <웃음> 그거 배우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감동이다. 부 안녕! 진짜 안녕. <웃음> 스케줄만 하고 가는데 부산! 가다도 가고 부산! 일하냐고! 부산! 저희.